딱 보면 좀 작죠? 어, 어 네. 올려지네 상품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다니면서 그냥 뽑아내시는 게 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다가 이 상태에서 달가들면 여기에 고자리팔이라든지 응애가 달가들었는 그 충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옆으로 가겠죠? 옆으로 퍼지겠죠? 그럼 얘가 감염될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그냥 다니면서 이렇게 그냥 뽑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곰팡이성균들이 퍼지죠? 곰팡이가? 예, 네, 하얀 거. 그런 거 봐가지고, 네. 만약에 안 크면, 회복이 안 되면 전화 안할 것이고. 회복이 <웃음> <웃음> 되면은, <제가> <웃음> 다음번에 다시 와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저희들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이 마늘이 다안 크면, 다시, 다시 볼 일이 없겠다. 예, <웃음> <웃음> <웃음> 네, 그랬죠. 네. 연락을 하셨어요? <웃음> <웃음> 부터 시작해서 안 그래도 지금 안 좋다고 상태가 안 좋다고 사장님이 사진을 여러 장 보내주셨었거든요. 밑에 뿌리 부분 자체가 벌써 이렇게 썩었죠. 네, 지금 얘들은 그냥 그대로 죽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달가들면 여기에 고자리팔이라든지 응애가 달가들었는 그 충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옆으로 가겠죠. 옆으로 퍼지겠죠. 그럼 얘가 감염될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그냥 다니면서 이렇게 그냥 뽑는 겁니다 이런식으로 이렇게 그냥 뽑아내 버리는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마늘들한테는 당기면 벌써 어느정도 의 조금만 힘을 주더라도 상태가 안좋은건 이렇게 뽑아집니다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죠? 이런식으로 네. 하면 이런 건 뿌리가 어느 정도 있는 거는 안 올라와. 안 올라오는데, 당기면 얘들은 몇 개, 몇 가닥이 없을 겁니다. 당겨볼게요. 네. 정상적인 뿌리가 몇 개가 없죠? 네. 보면 딱 세력이 약하고 작은 마늘들은 이렇게 뽀뽀 올리는 게 낫습니다. 지금 옆에 보면, 이런 곰팡이성 물론 균들이 퍼지죠? 아... 곰팡이가. 네, 하얀 거. 네, 여기 이거? 옆으로 퍼집니다. 비가 오고, 비료를 주고 했었을 때 옆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제거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와, 이걸 다 제거해드려요? 음, 이렇게 다니면서 풀 있으면 풀맨다 생각하면서 이렇게 당겨보면 표시납니다. 이렇게. 툭툭 올라오네? 네. 상태가 안 좋은데, 요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 저 제균박사 쓰신다고요? 이게 뭐, 온데 쓰는 겁니까? 어, 제균박사 같은 경우는 지금 3종 복합 미생물제인데, 네. 이제 사실 미생물자라면 우리나라에도 많잖아요. 미생물제 네, 많죠? 많죠. 많은데제균박사 같은 경우는 유기농자재 등록을 해놓으면서 병해충 관리용으로 유일하게 등록이 되어있어요. 약간 유기농자재 등록을 해놓으면서 병해충 관리용으로 유일하게 등록이 되어있어요. 저는 앞으로 이게 수업때까지칠 생각에 뭐한 한 4, 5분 채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아, 주기는 한, 뭐한 2주? 2주? 1주? 한 2주 주기로 치면 될것 같아요. 그런 거 봐가지고, 네. 만약에 안 크면, 회복이 안 되면 전화 안할 것이고. 회복이 <웃음> <웃음> <웃음> 되면, <웃음> 제일 잘할 것 같아요. 그때 하신 말씀이, 이 마늘이 잘안 크면, 다시, 다시 볼일 없겠다. 예, <웃음> <웃음> <웃음> 네, 그랬죠. 네. 연락을 하셨어요? <웃음> <웃음> 그 때, 그, 이승미 사님도 오고 이랬을 때, 우리 뽑았잖아요. 네. 아, 솔직히, 걱정 좀 많이 되더라고, 솔직히. 흑색 승미병이라는 이게 계속 번지거든, 이거는. 네. 그거 하면 또 충도 계속 꼬이고, 네. 계속 번지는데, 그때 안 그래도 좀 빨리 처방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바로 제가 한개가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그때 한 박스를 바로 내려가지고, 제가 바로 쿨러를 계속 돌렸어요, 이렇게. 그 뒤로부터는 뭐 이렇게 번지는 게 없으니까, 일단은 좀, 제가 봤을 때는 이 덕도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그때 군대 군대 뽑혔었는데 뽑이게안 그, 보여요? <웃음> 이게 많이 크다 보니까 네. 뭐이게빈 구멍이 있긴 있는데 네. 이는마늘이 원래 놓을 수가 없는 마늘인데 네. 이때까지 이웅마늘이 있은 적도 없었고 어, 이거 정상적인 마늘이네 얘들은 이제 몸 크고 있다가 아. 이제제 생각으로는 이제 뭔가의 땅에다가 조건을 맞춰주고 이러뭐 좋은 영제를 해주니까 네. 얘들도 이제 살려고 하는데, 옆에, 옆에 큰 것들이 이제 양분을 많이 빨아먹으니까, 음. 얘들은 자기 뿌리가 한 정도가 낮으니까 많이 못 빨아먹고, 그래도 산게 어디에요. <웃음> 뿌리도 그렇고, 괜찮네. 음. 이까지도. 제가 농사지면서 이런 게넣어 적이 없었거든요. <웃음> 없었어요. 왜냐면 죽든지 그냥, 아, 죽든지. 죽든지, 그냥 뭐, 원래 정상적으로 커든지 이런 거였는데 그때 뽑았을 때 우리가 뿌리가 이렇게 뭐한한 대가닥 정도 이렇게 없었다고 해서 살아있는 뿌리가 네. 이제 그 뿌리가 영양분을 먹으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버틴 것 같아요. 원래도 정상적으로 큰거 하나만 보여주있어요 정상적으로 큰 거? 거. <웃음> 한비교해보죠비교를 구도 구도 다르고 크기가 이거 그, 추가학생하고 대학생 같아. 그렇죠. 네. 근데 우리 보통 이렇게, 안에는, 가쪽보다는 안에가 좀잘안 커요, 안에가. 가쪽에는 통풍도 잘 되고, 영양분도 이제, 놀골에 있는 영양분도 많이 빨아먹고 그래갖고, 항시 가쪽에 건 큰데, 가운데게 원래 이렇게 하면 좀큰 거예요. 아, 그 마을 보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좋죠. <웃음> 야, 죽어가도 마늘 같이 살아났어. 제균박사를 뿌리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몇번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처음에는 간주로 스프링클로 돌리면서 제균박사를 한번 엮고요 네. 땅속으로 엮고그 뒤로는 연면 시비로 붐스프레이를 가지고 두번더 했죠 어. 총세번 정도는 제균박사인 것 같아요 그할 때마다 이 마늘이 어떻게 변화되거가요 스프링클로 돌렸을 때 수분을 가했을 때그 다음에 비가 왔을 때 이럴 때, 크는 속도가 좀더잘 크는 것 같고, 다른 데는 병도 좀 있고 이러는데, 아직까지는 병도 없는 것 같고, 그건 지금 봤을 때는 좀 튼튼한 것 같아요, 지금은. 제균박사라고 제균 다른 뭐, 그, 농약이나 이런 농약이 거안시셨어요 아, 농약하고는 쳤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치는, 이제, 농약은 치되, 간행적으로 다 하되, 이제, 제균박사를 첨가를 시켜가지고 이제 했던 부분이죠. 음. 상대는 지금 아주 큽니다, 저는. 음. 제균박사에 대해서 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어 저는 정윤박사에 좋다고 생각해요. 좀 이렇게 다른 미생물도 써보고 했었는데, 뭐 타사비에 제가 써보니까 좀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다른 선배 집에도 제가 이렇게 그때 얘기를 해가지고 같이 테스트 해봤거든요. 그 포자가 좀, 좀 유독 좀 낫다 하더라고요. 이제 색깔 부분이라든지 영양분이 잘 먹어서 그러는가좀그 부분, 기게좀 괜찮다더라고요. 이 제균박사 같은 경우는 정식 전, 정식 후 따지는 거 없이 그냥 전 작게 사용 가능해요 그래서 정식 전에 넣으면은 뭐 미생물 활성화에 좋은 거고 정식 후에 넣는 나중에는 또 미생물 활성 플러스 미 영양제에 좋은 거고 안 되는 건안 돼요 다만 초기 미리 방제로 사용하신다면 은 저희가 보통 희석배수가 여기 써 있는 게 1000배거든요 스멀땀매기전요거한포 털어 넣는 건데 발병 초기에는 1000배인데 천, 천 이거는 약해가 없기 때문에 500배로 전 주라고 추천을 드렸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약해나 약한이 없으니까 예, 걱정하지 말고 헌법 예, 예, 예, 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뭐한포 가지고 5,600평 칠수 있지만 헌법 준다면 그걸 절반인 2,300평을 치는 거겠죠 망해가던 예. 망해 진짜 마늘밭을 이렇게 싱싱하게 살려낸 주인공이 혹시 얘가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뭐 100% 재금밭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지만 도움을 많이 줬다고 생각해요 진짜 제가 이렇게 솔직히 저희가 뭐 땅을 다유권적으로볼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 그런데 이게 안 번지고, 그래도 이렇게 살아났다는 거는, 제가 살았어요. 볼 때는 분명히 이게 재균박사에 대한 도움이 있, 있기 때문에, 이 정도라도 이렇게 대지 싶어요, 진짜. 아. 역병, 탄저병, 모잘록병, 잼빛 곰팡이병, 흰가루병, 녹균병 균액병, 뿌리 썩은병, 시드름병, 위조병, 덩굴쪼깅병, 입마름병 갈색 입꽃병, 뿌리흑병, 가지마름병, 니라병, 오갈병, 도열병, 입지무늬마름병, 흰잎마름병, 무름병, 세균성구멍병, 청고병등 다양한 식물병원군의 기량력이 있어 곰팡이 및 세균병 억제와 방제에 도움이 됩니다. 아 숨도 못 쉬겠네. <웃음> <웃음>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아. 이걸 사용해서 죽어가던 마늘 밭에 살리셔가지고 올해 마늘값 좋아지시면 또돈돈좀 버시겠어요. 그죠? 아휴 그 시세가 좋아야죠. <웃음> 어찌됐건 마늘로서 잘 져야 시세가 좋으면 네. 돈을 많이 벌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우리 한국농산 t v 는이농민들 이렇게 고민하는 것들을 해결을 하고 또돈 많이 벌어서 대한민국 농부들이 부자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Here we go.